함께 물든 내 어두운 마인 나를 흔는 rock in the night 나의 눈빛이 어둠과 함께 사라져 버린날 너를 깨우는 상한 force 어둠 속에서 나를 만나 파멸의 힘을 너의 영혼과 바꿔주었던 날